안녕하세요 광강의 노래하자 보컬살롱 데코입니다. 쉰 목소리의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히 허스키한 보이스를 가졌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분명히 원인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위산역류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산역류의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술, 연초담배, 비만, 그리고 자기 전에 먹는 야식입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말은 자주 들어보셨어도 인후부 역류증이라는 말은 생소하실 거예요. 인후부 역류증이란 소화를 시키기 위해 위에 있어야 할 위산과 소화 효소인 펩신 등이 인후두까지 역류해 나타나는 증상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인데요. 역류성 식도염도 이 인후부 역류증에 포함됩니다. 이 위산이 역류하게 되면 성대의 점막이 상하게 돼서 쉰 목소리를 갖게 되는데요. 인후부 역류증 관련 증상에서 무려 71%를 차지합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증상들로는 기침이 51%, 목안의 이물감이 47% 등이 있고 구역질과 오바이트, 그리고 가슴 안쪽의 통증이 대표적입니다 잦은 기침의 원인은 위산역류로 인해 섬모가 상해서 온간 먼지와 세균 등 이물질 덩어리의 가래를 밖으로 배출시키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 섬모에 관한 내용은 위에 이 컨텐츠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위산 역류가 아주 심해서 식도의 점막이 손상되는 역류성 식도염에 걸리게 되면 흉골 또는 가슴뼈라고 불리는 복장뼈의 안쪽에 타들어가는 듯한 가슴 쓰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차라리 이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이 있다면 치료를 열심히 받고 각종 안 좋은 습관들을 고치려 노력하겠지만 심한 위산 역류가 아니라 아주 적은 양의 위산 역류만 있어도 인후부 역류증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힘듭니다. 20대 전체를 역류성 식도염에 식도염과 함께 했던 저의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자고 일어나서 9시간 정도는 지나야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자는 동안 위산역류로 인해 상해 있던 성대가 어느 정도 회복해서 제대로 돌아오기 위한 시간 때문인데요 저는 단지 아 나는 목이 풀리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구나 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오랜 시간 관리 끝에 완치가 된 지금은 아침에 일어난 지 얼마 안 돼도 금세 목을 풀고 노래를 할수 있게 되었어요. 저의 파란만장했던 20대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여러분은 저처럼 아 나는 목을 푸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위기감을 느끼고 꼭 실천하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원인일까요?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술, 연초 담배, 비만 그리고 자기 전에 먹는 야식입니다. 위산 역류는 식도 관략근이 약해져서 생기는데요. 식도 관략근을 약하게 만드는 주범들입니다. 술과 담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기 전에 먹는 야식 같은 경우는 음식물이 위 안에 그대로 남아 있어 보압, 즉 배 안에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위산을 역류하게 만듭니다 비슷한 예로는 과한 운동으로 식물이 올라오는 경우와 임산부의 경우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특히 술 같은 경우는 안주를 안 먹어도 위벽이 상하고 안주를 많이 먹어도 문제가 되니 가장 문제가 크답니다 그래서 굳이 술을 마셔야 할 일이 있다면 그에 따른 대처 방법도 있는데요 그건 다음 컨텐츠에서 알아볼게요 마지막으로 악기로 따지면 연주자의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악기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그건 당연히 연주자의 잘못이겠죠 그래도 연주자는 돈을 써서 다시 악기를 사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보컬은 다시 돈 주고 살 수가 없죠. 진정 음악을 사랑하는 훌륭한 보컬리스트가 되고 싶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법을 배워야 한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늦게 깨달았지만 오히려 몸으로 직접 배웠기 때문에 더 진정성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쉬쉰 목소리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노력해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되찾아보도록 해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 살롱 100%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